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엣지 블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 블렌드입니다 어, 페이스 블렌드 그러니까 페이스 면이죠 아이콘 모양 봐서는 어, 곡면과 공면 사이에 블렌드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은 그렇진 않습니다 위에도 솔리드 바이든 시트 바이든 공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투 페이스 있죠. 두 개의 면을 이용해서 블렌드 처리하는 거죠. 이게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3 페이스는 세 개의 면을 사용하는 겁니다. 면들 사이에 서로 교차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차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 인터섹션 엣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뭐냐면 피처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처와 피처 사이에 어떤 교차되는 부분에다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블렌드 처리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스 블랜드랑선두개 또는 세 개의 면들 간에탄젠턴한 블랜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서브 타입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위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크로스 섹션이죠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그래서 롤링볼런 이런 식으로 단면이 방향 따라서 방향을 트는 거죠 흘러가면서 그런데 스프디스크랑선 방향을 트지 않습니다 내가 지정한 이 파란 선을 우리가 스파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스파인의 수직으로 이렇게 단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 외에 위더스 매스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티오라면 반지름 R로 처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선스라는 것은 결국은 현의 길이로 측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기울기와 다른 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블렌드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 커브랑 선 이렇게 어 뭐랄까요? 블렌드를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는 두 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블렌드의 어떤 어 경계를 제어해 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세이프입니다. 세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서큘러 반지름 R입니다. 결국은 원래 까만 선 있죠. 여기 접선이 모서리죠.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블렌드 처리하는데 이렇게 반지름 R로 원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 접하는 부분 접점 있죠 접점 접점 연결해서 반지름 R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탄젠트 시멘트리하고 탄젠트 어시멘트리 그러니까 얘는 대칭이고 얘는 비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쪽은 뭐 하나 둘다 탄젠트 하고 이쪽은 한쪽만 탄젠트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다 탄젠트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 부분도 탄젠트 하고요 이 부분도 탄젠트 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탄젠트 시멘트리 같은 경우는 알로 처리되는 겁니다. 알로 접점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를 옵셋을 시키는 겁니다. 이 모서리가 있는 면 있죠. 면을 옵셋하고 이 면을 다시 옵셋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 접점이 생겨있죠. 그러면 이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커브차는 곡률이죠. 그래서 이쪽 곡선의 어떤 반경의 변화율이 이쪽 하늘색 선 있죠? 여기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얘는 끊어져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R로 이렇게 접언을 그려가지고 접점을 구해서 커버처하게 처리할지 아니면 이 모서리가 있는 면을 옵셋하고 이 모서리가 있는 면을 옵셋한 그래서 보안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R로 처리할지, 그러니까 말로 처리한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로로 처리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face blend 01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face blend. 이둘 다, 얘는 이제 모서리에 적용이 되는 거고, 얘는 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면이 하나의 소로 하나의 단일 면으로 되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떨어진, 떨어져 있던 붙어 있던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면을 또는 세 개의 면.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페이스 블렌드 오시고요. 리셋 한번 하죠. 일단, 크게 세 가지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아니, 타입이 있어요. 투 블렌드, 투 페이스부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면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힐 버튼 또는 요거 누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바꿀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 부분이죠. 여기에 만들지, 여기에 만들지, 여기에 만들지, 여기에 만들지. 맞죠네 그렇죠? 개의 구역 중에서 어느 쪽으로 만들 것인가는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radius, mass, c 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 radius, 반지름 값이죠? 한30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한40 줘볼까요? 이렇게요.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더블 클리어해서 이렇게 잡으면, 어, 에러 나오죠? 알 값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20 해보죠. 요렇게 만들어, 요쪽에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얘는 원래대로 있고요. 얘를 아래쪽으로 하면 아래 요에 만들어지는 거고 둘다 아래쪽으로 하면 요쪽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잡으시면 되어있고요. 얘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음. R값을 제어하셔도 되겠죠? 자, 20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있죠 일단은 요 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투 5를 해보죠. 좀 키워볼까요? 30 2, 5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 프리뷰 보시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탄젠샤이 나와서 탄젠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 방식이고요. 투셔트랑선 짧은 면 있죠. 이 짧은 면 짧은 면에 맞춰서 필렛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롱이랑 선긴변에 맞춰서 처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넌이랑선 그냥 네. 언트림 방식으로 해서 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뭘 쓸까요? 예. 투어를 쓰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이렇게 스무사이 나와서 스무사이 들어가는 거죠. 짧은 면에 맞춰서 길이가 제어되는 거고요. 긴 변에 맞춰서 길이가 제어되는 거고, 얘는 양쪽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페이스 였고요. 자 그러면 3페이스 한번 볼까요? 여기 입을 한번 보죠? 이렇게 세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이제 3페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3페이스 양 여러분 어릴 때잘하시면서 엄마한테 한번 뺨 따고 안 맞아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웃음> 예, 저는 많이 맞았는데 그렇죠? 자, 양 뺨을 먼저 때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사회가 예민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서로 마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들. 그러니까 양뺨을 먼저 오르 만지고, 그 다음 에 미들. 이 미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겠죠? 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쪽을 먼저 잡고, 그 다음 에 미들을 잡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면 이게 렇 만들어지나요?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안쪽 안쪽 하는데, 얘는 이제 밑으로 향하면 아래쪽에 만들어지겠죠 위로 하면 위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해보면올로할지 쇼트 짧은 변 이면에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롱 이면에 맞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넌하면 아무 면에도 맞춰지지 않고 집만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투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뷰 하시면 이 미들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미들은 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판는면그미디는 그러니까 가장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어디있나요 예, 이거 피처, 인터섹션, 엣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암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 뉘 하시고 자 모델에 들어오죠 익스트루드 해보죠 스케치 XY면 잡고요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피니시하고요 얘는 0으로 하고 한 10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익스트로 해보자 네, 윗면 찍고요 오케이 자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세개그 다음에 프로파일 가지고요 뭐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빠져나오죠 그럼 이렇게 일정하게 돌출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기 모서리에다가 다내필렛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서리를 일일이 잡기가 귀찮은 거죠. 자, 그럴 때, 베이스 블렌드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피처 인터 피처 지금 두개 있는 거죠. 익스트로드 1, 2. 피처를 잡아주는 겁니다. 엣지 이거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이고 리셋 한번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둘 사이에 지금 합치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리어 하셔가지고, 여기 블렌드, 유나이티드 해야겠죠. 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개의 바디로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 블렌드 하시고요 피처. 그 다음에 얘하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만 드느냐? 아닙니다. 찍어보십시오. 다 됩니다. 그러면 피처 1하고 익스루드 1과 피처 2, 익스루드 2가 서로 만나는 이 교차, 교선이 있죠. 교차되는 선. 모서리들이 한꺼번에 다 선택되는 방식으로 해서 필드, 블렌드 칠하는 겁니다. 금방 이해되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하면 배우죠? 자, 투페이스 있죠? 이걸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투페이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죠. 왜냐하면, 쓰리페이스라는지, 뭐, 피치 엣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러분한테 밑에 옵션이 뭐, 다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투페이스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금방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롤링볼부터 한번 보죠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전에요 이 롤링볼하고 스프 디스크를 이해하시려면 지금 이 상태로 보기 보다는요 와이어 프레임 방식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자 그전에 시트 바드로 맞춰놓으시고요 이 시트 선택하고 그럼 요게 뜰겁니다 에이터 디스플레이 하고 여기 와이어 프레임에 보시면 요 유보이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는 한 5개정도로 5개 맞춰놓겠습니다 하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 마이너스 1로 되어있을거예요 여러분이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런 변화 없죠. 근데 이제 뷰에서 여러분이 스테틱 와이어 프레임을 하시면 이렇게 격자가 보일겁니다. 일종의 등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음, 격자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보셔야지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홈에서요. 두 페이스를 하죠. 첫 번째 페이스, 예 잡고요. 화살표,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 예, 잡고, 위로 향하죠. 그 다음에 30. 됐죠? 프리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FR키 누르셔지죠 탑에서 한번 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선. 이 선을 잘 보시죠. 이 선이 지금, 이 빨간선은 뭐경로라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방향을 틀고 있죠.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이게 바로 로링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면 사이에 축구공이 굴러가는 거죠 굴러가면서 이렇게 블렌드 처리가 되는데 공이 그냥,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돌돌돌 흘러가면서 뭐 하는 거죠 축공이 굴러가는 거죠 굴러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방향을 틀지 않고 특정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냥 흘러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웨프 디스크입니다 하고 반드시 스파인 커버를 잡아야 돼요 이 까만 사람 잡아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선을 잘 보세요. 이 까만 선의 직각, 수직으로 이렇게 단면이 생생이 됩니다. 유보이 선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붓채 부채 있죠? 붓채를 이렇게 펼치는 방식으로 해서 블렌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롤링볼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손바닥 있죠? 여러분 얼굴에 지금 오른손 딱 이렇게 세우시고 마치 옛날 그 개그맨 하시는 거 있잖아요. 숭구리당당 하듯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손바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똑바로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스파인에다가 반드시 직선만 잡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스파인 슈프트 누른 채 해제하고요. 여기다가 뭐이 파란선, 복선을 잡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떻죠? 이 파란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죠. 그렇죠? 스파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덩짝에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척추. 척추가 힘이 어딨죠? 몸이 휘는 거죠? 맞아? 척추를 직선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직선을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맞아. 척추가 이렇게 수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면이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좌우가. 자, 만약 곡선을 지정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을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몸이 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다 이해하시겠죠? <웃음> 예. 자, 제가 어느력에 딸려서 그런지 더 이상 이해시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롤링볼 타입이 있고, 스웩 디스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스윕 하실 때는, 이 롤링볼 타입을 많이 쓰시는 거고, 특수한 경우에는, 스웩 디스크 로 타입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거구요. 카티아에도 이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아쉽게도. 네, 스윕을 쓰셔가지고, 맞죠? 수입 공면을 만든 다음에, 이제, 공면 자르기로 해서 구현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블렌드, 그러니까 필리드 안에는, 이 자체, 이런 기능 자체는 없어요. 이 멘트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롤링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더스 메스터입니다. 이거 보죠. 이세 개의 차이점제뭔 자, 그러면, 다시요. 원래대로, 교에서 세이프로 하겠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죠. 이쪽이요. 베이스 블렌더 시고요 첫번째 면은 얘를 잡고요 위로 하죠 두번째 면은 이면을 잡죠 자 그런 다음에 한30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거죠 아 여기가 R이 다 3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쪽은 좀 작아 보이고 이쪽은 커 보이죠 이쪽은 한30 정도 돼 보이고 이쪽은 한25 정도 돼 보이고 이쪽은 한, 한 40대 보입니다 다르죠. 왜? 이 기울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 기울기하고 이쪽 기울기하고 이쪽 기울기하고 다르지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컨선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진짜 현의 길이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하고 이점 사이에 현의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하 됩니까? 기울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다른더라도두면 사이에 마치 동일한 알값이 들어온 것처럼 시각적인 효과가 부여되는 거죠. 자 컨택트 커브랑 선좀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랜드 하시고요 첫번째면은 이면을 잡죠 그 다음에 두번째면은 위로 자 컨택트 커버를 한번 써보죠 첫번째면 잡아주는 겁니다 첫번째 컨택트 커버 접선 이페 베이스 1일 상에 있는 커버를 잡아주는 거고요 아, 잡았습니다 이선을 잡아주는 거고요 컨택트 커버 2는 베이스 2 상에 있는 커버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커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블렌드의 경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면 사이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좋죠 이런 걸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반지름 R로 제어 되기 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블렌드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로 값을 제어할 수 있겠죠 자,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 0.2 있으면 뭐가 되죠? 엘립스 타원이 되는 거고요 거의 직선에 가까겠죠 이 구간이. 자, 그 다음에 0.5면 단면이 뭐라고요? 단면이 파라볼라 포물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0.8 이렇게 쓰면 쌍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선의 교선이 있죠. 교선에 더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0.1 썼다 그러면 거의 뭐 평면에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평면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아, 이것도 잘 조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신다. 세이프입니다. 이거 세이프 한번 자. 자.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 잡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면 위로 저는 30주겠습니다 서큘라. 원이죠. 이게 반지름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단면을 치면, 이 순간순간순간 순간 순간 단면을 탁 치면, R30짜리, 원에 의해서 이 경계가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홍색 점선 보이시죠? 반지름 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에 의해서, 음, 블렌드 처리되는 이 빨간 점이 있죠. 이 점이 결정이 되고, 여기에 이제 R30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탄젠터라고 있습니다. 탄젠트 시메트리 탄젠트 대칭 그러니까 이두 면에 대해서 다 탄젠시 속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부여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바운드리 바운드리가 뭐 50이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렇죠? 이원 있죠 이원이 얼마짜리라는 얘기죠 이게 50짜리라는 얘기입니다 R50짜리 이저번에 의해서 여기 필렛의 시작과 끝이 끝점두 그 개의 접점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은 여기에서 또 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얼마를 썼냐. 10을 쓰면 더 주, 더이두 공면에 교선으로 붙었겠죠. 뭐 더큰 값을 주면 어떻게 되까더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값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붙겠죠. 더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1 0 0줘 볼까요? 더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탄젠트. 자, 그러면 탄젠트 어시메트리 어시메트리가 뭐 비대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 이쪽 한, 이거는 양쪽 다 탄젠트고 이쪽은 한쪽만 탄젠트라는 뜻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쪽 이, 이 새로 생성되는 이블렌더 면을 하고 이 면하고 면하고도 탄젠트하고요. 이 면하고 이 면하고 다 탄젠트합니다. 탄젠트한데 이 옵셋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뭐냐면 이 면이 이만큼 옵셋되고, 이 면이 이만큼 옵셋되고, 그러니까 이 면이 옵셋된 그 면에 의해서 여기, 그죠이 면하고 교차되는 위치에 이제 점이 하나 생겨있죠. 가상의 점이. 그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블렌드 처리하는 겁니다. 옵셋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더 멀리 할 수도 있겠죠. 100, 100이 너무 큰가 봅니다. 50, 이쪽은 뭐2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이 너무 큰 모양입니다. 0.5 정도로 할까요? 음, 옵셋 배리가 너무 큰듯인지 너무 작든지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한쪽은 얼마 나왔던지요? 50. 그러니까 이 녹색이랄까요? 녹색 면을 오... 예,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이 면을 이만 옵셋, 옵션 만큼 옵셋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경계가 구해지는 거고요. 경계 가 구해지는 거. 이 주황색 면을 위로 이 30만큼 옵셋 한 선에 의해서 이 경계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 경계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브처 다 똑같습니다. 커브처, 바운더리 이 스파인을 잡아줘야 돼요. 이 스파인. 그래서, 어, 50짜리, 가상의 원에 의해서 이 경계가 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셋 방식으로, 한, 어시멘트리로 한다 그러면 옵셋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서큘러 저번입니다. 저번에 의해서 이 빨간 점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 시멘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저번에 의해서 이 경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옵셋, 옵셋, 옵셋, 옵셋 옵셋에 의해서 이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저번에 의해서 경계 결정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죠? 예, 옵셋된 면에 면에 의해서 이 빨간 두 점이 경, 어, 결정이 되고, 기타 옵션에 의해서 이 블렌드 되는 커브가 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보다 사실은 더, 더 복잡합니다. 리셋 한번 하죠. 첫 번째 면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을 잡겠습니다. 위로. 자, 컨선스 30초죠. 그러면 컨선스란 게 뭐죠?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다 얼마짜리라는 얘기죠? 30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엘라시스에서 매저롱 이미 위치 콕 찍어 보겠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죠? 민 레이더스 값이 3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쪽을 찍어 보죠. 이미 위치, 어땠, 아이고, 죄송합니다. 리셋 한번 하고요. 이미 위치 콕 찍었어요. 민 레이 30이죠. 또한번 리셋 하고요. 이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선 말고요. 면상에. 어떻습니까? 30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포인트를 해볼까요? 네. 포인트라 하고, 이 이미 위치 콕 찍어 보죠. 아, 이게 점으로 나오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자, 오브젝트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둘둘에도 어느 점에서나 30짜리란 얘기입니다. 컨선서랑서 그런 얘기고요 그럼 여기를 제가 배리어블로 해보죠. 배리어블 하면 이제 복잡한 형식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아주 많은 타입이 있죠. 이게 r 라고그니다 어, r 라는게 수식이죠. 근데 컨선서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여기까지는 미리 nx에서 정해놓은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 유 i o 션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자, 컨선스 일단 해보죠 예, 30입니다. 다 3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음, 배렙 스파인을 잡아 주겠습니다. 이잡죠다 30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리니어를 한번 뜨죠 10에서 30. 이렇게 진행할수 있겠죠? 그니까 이쪽은 10이란 얘기예요. 출발 지상에서는 이쪽은 30이란 뜻이고. 근데 증가량이 1차 방역식직선 형상이란 얘기죠. 큐브를 하면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요. 서무사에 나와서 서무사에 들어가는 거죠. 맞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멀티 트랜지션을 하시면 마치 배리어블 그 블렌더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잡고요 자, 일단은요. 리스를 한번 보죠. 리스가 시작과 끝에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요 점하고 요 점. 그래서 30, 30. 그렇죠? 자 시작 지점의 값선 레이드 30이라는 얘기죠. 100, 끝나는 지점에서의 값선 3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점을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죠.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했어요. 그럼 이 점의 위치가 바뀌었죠. 지금 27% 지점 74% 지점. 그럼 이쪽에서의 반지름 값선 한번 10으로 해보죠. 그럼 이렇게 되는거죠. 30% 지점이라 할까요? 그러면 이쪽 뭐 70% 지점에서는 4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출발점에서부터 요 30% 되는 지점까지는 반지름 값이 얼마? 10이란 얘기입니다.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70% 되는 지점 요 구간이 문제라는 얘기죠. 요 구간이 10에서 40으로 변경되는 구간이란 뜻입니다. 그 위에 70에서 100 사이에는 반지름 40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마치 가변 블렌드, 베리어블 블렌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이 두 개만 있으면 되겠느냐? 난 점이 더 필요하다. 그럼 스파인 상에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기어 로케이션 그렇죠. 하신 다음에 스파인 있죠? 스파인을 저 뒤에 까만 선을 잡았으니까요. 이 까만 선 상에 콕 찍어주세요. 예, 콕 찍어주세요. 그렇죠? 아이고, 잘안 찍히나요? 이 예, 선상에 찍겠습니다. 이게 예, 예,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 시작과 끝 사이에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옮기면 되겠죠? 크게 예, 줄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주 다양한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웃음> 구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게 나와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리어블 했고요. 리미트 커버입니다. 리미트 커버는 뭐죠? 어 그림 보이시죠? 자, 이선을 잡아주겠습니다. 어, 저는,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잡고요. 투 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자, 어, 리셋. 아, 이 창을 닫고 다시 한번 해보죠. 아이거 지워야겠네요. 페이스 블렌드 하고요. 첫 번째면 얘로 잡겠습니다. 자, 두 번째면 얘로 잡죠. 위로. 30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커버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어, 페이스 1상에 있는 커브를 쓸 거냐? 페이스 2상에 있는 커브를 쓸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이쪽을 페이스 1로 잡았으니까요. 페이스 1상에 있는 커브. 그럼 얘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얘를 잡으면 안 되겠죠? 네, 얘를 잡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 있나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해제하고요. 이쪽에 탄젠터 있죠? 이 선을 먼저 잡아줘보죠. 잡는데, 이상이 잡히죠? 그럼 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강절이 이제 플래시 블렌드가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탄젠트를 제한시키는 커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딱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림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 원래 요선 있죠? 이 교선이라고 있습니다 교선에서 떨어진 만큼 위로도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30이었다. 그럼 위로도 30. 여기 10이었다. 위로도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타입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여기를 해 놓고 이제 리미트를 잡아주면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100% 똑같이 붙지는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샤픈 리미트 커브의 의미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이 샤픈 리미트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음 이렇게 해볼까요? 바이러스 류 해보죠. 모델로 들어오겠습니다자그 다음에 익스로도 한번 해보죠. 스케치 하나 잡고요. 오케이 사각형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 그리고 피니쉬 좋습니다. 위로 30 정도 하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익스로 하죠. 뉴 스케치 윗면 잡고요. 오케이.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적당한 원을 그리고 높이는 한한번10 정도로 줄까요? 예, 좋습니다. 10 정도로 하죠. 자, 합쳤나요? 예, 제가 유나이티드 하죠. 여기 높이가 10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스 블렌드 해 보자. 두 개의 면을 써 볼까요? 그렇죠? 음, 싱글 페이스로 이면 잡고요. 당연히 바깥쪽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은 윗면. 당연히 위로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10을 잡아보죠. 10은 문제가 없죠. 그렇죠? 10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을까요? 아, 이렇게 볼까요? 아이고, 어디로 가니? 10이랑 선 결국은 이런 얘기죠. 여기 가상의 원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원에 4분점, 4분점, 3, 4분점하고 4, 4분점점을 연결한 거죠. 그럼 여기다 대고 10보다 더큰걸 잡아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1이 되는 순간 이게 에러납니다. 왜죠? 이 여기, 여기서 잡으면 11이 되면 순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4번째 위쯤에 있겠죠? 이, 이 그래서 이거 에러납니다. 2 0쯤은 당연히 에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티 하시는 분들은 뭐한 거죠?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강제로 옆으로 이렇게 단을 하니 있더라도 이 모서리에서 시작해라. 제한을 거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샤픈 리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대고 얘를 잡아주면 얘를 경계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더 퍼지는 거죠. 퍼지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30에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게 보면 이제 샤픈 리미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뭐 각각의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쓸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자주 쓰는 것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그럼 나머지는 뭐지? 안 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